할렐루야. 아멘. 하나뵙게돼서 감사합니다. 아, 어, 제가 왜이 말씀을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한마음 교회가 어린이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아멘. 또 현재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 사람도 기본이 중요하거든 아멘. 운동 선수도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믿음도 기본이 발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어, 전도에서 새신자들이나 이렇게 보면 반드시 이걸 가르쳤어요. 다 아는 거지만 은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학습교인의 세 가지 의무 세례교인의 세 가지 의무 그 다음에 직분자의 의무 이것을 가르쳤어요. 난 다른 뭐 성경 공부뭐 그런 거안 했어요. 했어요. 이것만 지금 이것만. 계속 점검하 그런데 하나님 역사 하세요 하나님 역사 하세요손흥민 아, 네. 어,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됐는데 그 선수의 가격을 돈으로 매길 수 없답니다. 돈 많이 다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선수가 왜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냐면 자기 아버지가 축구선수였는데 선수로만 활동하고 크게 빛을 못 봤는데 그 한을 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열 살, 열두살될 때까지 몇십년 동안 안 가르치고 기본 기만 가르쳐 기본 기 뛰고 볼 출루 뛰고 뭐 가서 시합 경기도 안 하고 계속 그것만 1 0년연도로 그것만 시켰어요. 그런데 유럽에 가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뭐 한국 의 이름을 빛내고 참 놀라운. 그렇게 그 선수가 뜬 것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본. 기본 체력, 기본기. 그래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든지 고를 넣을 수 있는 기본기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기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평탄한 인생을 살아. 이 기본기만 이 기본 믿음의 기본만 잘 지키면은 이 기본이 평소에 하루 밥3끼 먹는 거예요 보약보다 나의 보약 평소 하루 밥3끼가 보약만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런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약만 계속 먹는 사람들 몸이 좋다니까 좋은 거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그암센터에서는 간암으로 많이 오는데 간암으로서 죽는데 부자들이 종금만종금만 계속 먹어가지고 아 우리 주인님이 좋은 국 먹으니까 간들이 일할 필요가 없어 간들이 놀아버려 그래서 간, 경화, 간이 경화 굳어지고 해가지고 간이 굳어져야 해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웃음> 간은 이게 아파도 하나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제 좀 갔다 하면은 그때는 위험한 거예요. 회복도 안 돼요. 조, 좋은 거 보약 일년 한번 정도 먹을라도 보약도 니라 평소 새끼 아멘. 네. 우리 믿음도 평소 새끼가중는 거죠. 아멘. 네. 이걸 사람들이 무시해 버려요. 아이고 뭐큰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에 힘하고 막그 역사 이렇게 구금. 와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런데 평소 평소에 믿음 새끼 이런 것은 생각도 안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그것을 꼭, 꼭 가르치고 이것만 점검했어요 학습교인의세 가지 의문은 매일, 매일, 매주 출석 3회 그 당시에는 요즘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수요일 밤, 주일 낮, 주일 밤 그밤리배를 들었어요 매주 출석세번그 다음에 매일 성경 3장 그래서 이것은 아침밥 이것은 점심밥 이건 저녁밥 매일 성경 3장을 읽게 있어요. 이걸 다 체킹을 해요. 그 전도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매일 기도를 일곱 번 시켰어요. 꼭 기도를 일곱 번 하세요. 왜 일곱 번이냐. 잘때 기도하고 일어날 때기도하는까안 한대. 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 기도 안 한대. 그사람들할 그, 그, 그 줄도 모르고 처음 듣는 소리라.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안 한대. 그래서 밥 먹을 때세 끼는 세 끼. 물 마실 때는 기도하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다섯 번이죠. 그 다음에 또두 번은 뭐냐. 오전참, 오후참. 그래서 일곱 번이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딱 지켜서 하려면 참 힘들어요. 이적을로밥 먹을 때도 그냥 기도도 않고 이적으로 기도도 않고 밥 먹고. 잠잘 때도 기도도 않고 자고 일어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도 않고. 그런데 이걸 꼭 점검해가지고 꼭한게 있어요. 이거를 출석 세번 성경 세장 매일 기도 7번을 다 하는 것을 점검하고 했다고 하면은 학습을 줬어요. 그런데 안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학습 안 줬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은 두 달, 세 달에서 딱 학습 줬어요. 그런데요.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의 근육이에 근육. 사람이 힘이 생기려면 제가 조금 최교안 길했던 목사님 좀 운동을 처음에는 저도 20kg 30kg 도 겨우 들었어요 벌벌을 떨고 막 떨고 그런데 지금 몇 kg 들줄아니까 지금 105kg을 들어요 그거는 내가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30kg 20kg도 못든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드니까 언제 보니 50kg 를 들어주고 언제 보니 60kg 들어 그 정도 올라가면 금방 되더라 이거, 이것은, 이 발끝부터 이 허벅지, 종아리, 뭐 이렇게 엉덩이, 허리, 배, 가슴, 팔까지 근육이 받쳐주기 때문에 드는 거요. 나 처음 김목사님 같이, 김종원 목사님과 같이 저 LA 피니스 삐니스 갔는데, 10kg도 계속, 10kg도.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니, 뭐가 되겠어요? 지도 하나도 없어요. 지면 간장뼈가 부러져 버리고그 내가 무슨 뭐잘 뭐 나오고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니라 그렇게 돼요 왜 근육이 받쳐야 되니까근육이생야서이 교회 일도 목사 혼자 못 해요. 모두가 함께 목사님 일할 수 있는 근육이 되어드려요. 여러분들 우리 김 목사님을 감격해서 울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울 때가 많았어요 야참 나보다 낫다 복사보다 낫다 그래서 울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그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 이게 근육 육신으로 말하면 근육이야 근육 이것을 지금 여기는 수요일 예배 7일 난 예배 금융주도 있습니까? 그융주도 하여튼 새로운 사람들은 철저히 가르치야돼요. 철저히 그렇게. 그래서 점검만 해도적요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처음에 믿을 때 지를 바로 들려야지 처음에 그냥 설렁설렁 적당히 넘어가면 절대로 교육이안 돼요. 나중에 지가 똑똑잘 자랐다고 말도 안 듣고 처음에는 말잘 들어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둘째로 배우는 뭐냐 세례교인 세례교인 세례교인은 네 가지 의무를 꼭 지켜야 세례를 주었어요. 그 주일성수, 1일조 전도, 봉사 이네 가지 이렇게 딱 가르치고 그걸 한가 안 하는가 다 이렇게 우리 집사들한테 구역장들한테 다점검하겠습니다1 1조 다만 제일 안 줘요. 그게 교회의 전통이 되니까 창피해서도 안할수 없을 정도야. 왜 너는 1년도 되고 2년도 됐는데 왜시도 세금 받지 않냐고 물어보면 창피하거든요. 그런데 뭐 시술도 하면서 못받다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밀려서 하게 되고. 이렇게 온 교인들이 처음에 나올 때 이거 딱 돼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하니까 나중에요. 주일할 수 있는 유치구까지다실 줄을 해요. 왜냐면 죽어 엄마가, 죽어 아빠가 하니까 그거 보고 나도 돈 주라 해가지고 가서 애들이 해요. 야, 그게 그냥, 그냥 무서워요. 전도 봉사는, 나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귀하지만은, 평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다른 사람은 많이 이렇게, 이렇게 좀 돌보고 도와주고 가까이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덕을 쌓고 이렇게 그런 그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 교인들이 한, 한 500명이 이렇게 안 되는데, 옆에 교회는, 우리 동네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보다 예산도 많고 막, 교회가 바글바글바글하고 막, 저 교회는 개미 때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렇게 난 몰라 그럼 몰라 근데 자기들이래자기들이그 다음에 직분자의 의무는 뭐냐 이걸 꼭 강조를 했어요 직분자는 꼭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가정 드리는 일인때 신방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어떤 가정을 가면요 막 땀이 쫙 너무 힘들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어떤 지막 소름이 막, 소름이 돋고, 막, 이그 집이 막, 사탄 마귀가 막, 딱! 지배한 그런 집들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려도 몰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찬송화를 틀어놓으라고, 이렇게 또,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한 1년 2년 모여가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찌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것 같거든요. 아니 그까지게뭐그까지게그까지 뭐,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숨을 안 쉬면 안 돼요. 이게 이걸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학습기념 뭐 세례기념 뭐 직분자에 뭐 이거 하면은 주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날뛰는 사람도 이거 하면은 믿음의 근육이 생겨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이겨 나가요. 자기가 이겨 나가야지 무슨 목사도 어떻게 뭐이 양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세 가지인데 에, 기본 신앙이 뭐냐 첫째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 오래 믿어도 습관제나 뭐 모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볼때 옳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늘 있으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가 없어. 하나 죄에서 그래, 서 여기, 14장, 14절, 13장, 14절 보면,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늘 들어 너희 눈을 동산한 법을 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언제 했느냐? 롯이 떠나가는 후에. 롯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 이이 복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롯이 떠나가는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한복을 바라보라. 너를 하나님의복주했다고 십삼일까지 네. 그 말씀하시 떠난 후에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한. 여러분들 기분 나쁜 거, 마음속으로 아이고좀안 좋은 거 이런 상함까지라도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6.25 때에 내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민 이금리 섬이었 섬. 저는 섬놈입니다. 섬놈. 옛날에 6.25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좀 땅도 많고 잘 살았죠. 그런데. 6.25때 이제 북한이 쳐들어서 다 지배하니까 동네 청년들이 좌경사상을 가지고 뭉쳐가지고 평소 같은 동네 살면서 좀 많이 걷고 좀 배우고 좀 웬만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밤에 잠자고 있으면 가서 깨가지고 다 이렇게 마당으로 나오게 해서 줄줄이 묶어가지고 걸어서배 태우고 가서 배 실어서 배에 빠져 죽었어요 물, 물에. 배로 싣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밤마다 사람 살리시오! 사람 살리시오! 이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들음이 났어요. 그 다음에 어린 애기들, 애기들이 무슨 죄가있습니까그 애기들까지 엄마의 욕해와가지고 애기들도 그 바다의 물속에 빠져 죽는가 애기 울음소리가 막그렇게 들리고.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에 우에는그 밤에 빠쳐 죽은 그 시체들이 둥 물에 둥둥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또 밀려와요. 그고 매일 동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밀려온 시체들 이렇게 묻어주고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죽였느냐? 조금 같은 친구여도 조금 기분 나쁜 친구 네가 뭐잘랐다고 하고 죽이는 거 잡아가지고 이유 없어요. 그래 저는 목회하면서도 평소에 나하고 살다 보면 노예도 가고 처음에도 가고 뭐 하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평소에 조금이라도 나하고 관계가 좀 끌그럽고 불편하고 하면은 내가 밥을 사든지 아니면 미안하다든지 반드시 내가 풀었어요 내가 은퇴할 때에 마지막 그 은퇴식 설교를 나를 제일 괴롭히던 목사를 은퇴산을 시켰어요 나 죽어도 안 시키려 했더니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안 시킬 줄 알고 김 목사 그러지 마다 지나간 거 아니야 다 지나가는데 뭘 그래 아름답게 끝을 내지 하지 않나 아니 나는 절대로 안 시키려 했더니 하도 친한 친구가 그러면 안 된대 그렇게 안돼 내가 안 시킬 줄. 알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나는 또낱말잘 들어요. 멍청이가지고. 그래, 그래, 시켰어요. 얼마나 좋아한지. 좋아.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한 사람, 문퇴할 때까지 한 사람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난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뭐 설교도 잘한 것도 없고, 인문이 잘 뭐 자랑가 뭐, 뭐, 한가지도 없는데 교인들이 오면은 어디 이사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하면 가지만은 갈 줄을 몰라 가라 해도 안 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아 아이고 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안 좋아해 요 얼마나 일도 많고 힘들게 어렵게 는줄 몰라요 아, 목사님 사람 자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이 <웃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나는 그래, 사람 많이가 병 걸려 죽고 싶은 생겨서, 게 죽게 생겼어도 쉬기 위해서 미국 왔어요. 쓰러져가지고. 병 들어요. 아, 사람 많이 먹으면 부한다 해서 목사가 밥을 하루에 네끼 먹고 다섯 끼, 다섯 끼 먹습니까? 안 그래요. 아, 잠잘 시간이 없어요. 전화가 와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진짜 힘들 일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찌든지 이 죄에서 떠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근데 이 죄에서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시장 일절로나브라함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땅이 모든 족속에 너희들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뭐라 했어요? 고향 본토 친척 떠나라 했거든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본토도 떠나고그 다음에 아비집 떠났는데 친척을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롯을 데리고 왔어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 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롯을 떠나 보내니까 하나님이 롯을, 네,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습니다 네. 내가 나는 평생 목사로 살았지만 응찬 후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야심히일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쓰러져 병들었어요. 완전히 기질을 죽었어요. 그, 랬는데 이제 지나가 보니까, 그게 다, 나는 내 땅에는 다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산다고 했지만은, 다 나를 위해서 했더라고.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다 내가, 내 생각, 내 기능, 내 이론, 내 주장. 이내 생각대로, 내, 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도 이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얼마나 잘난지 몰라요. 정말 네. 많이 이르겠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생각과 자존심을 내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죽어봐야 죽어 죽어봐야 그 알아요 죽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어, 마지막 임종하면서 유언을 유언, 하셨는데 많은 후배 목사들이 오고 그는데그 사람들에게 뭐라냐면목사님들 쉬는 것이 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언하고 돌아가고 무는막 일을 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쉬면은 나도 그랬어요 쉬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좀었죠 불편함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은혜 받은 다음에는 쉬어야 돼,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 육신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보충되고 새 힘이 생기고 잠자는 시간에. 휴가 나면 자야 돼. 그래야 병안 들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 전도예요, 전도. 나는 누가 보드님 말든지 우리 교인이 하든지 안 하든지 매일 아파트를 300집을 돌았어, 300집. 매주 하루 3 0 0집 300집, 300집 돌면은 하나님이 꼭한두가정을 만나게 해주시오. 하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씀 먹고, 그 다음에 쉬고, 움직이는 정도. 이게 쉬는 것은 장을 자 돼. 장을 자의 건강해.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김 목사님이 주실수 있도록,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실수 있도록. 잠을 자야 돼요. 목사가 아프고 병들룩을만들 못해요. 그래야 교회가 풍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을 주시기 바라니까 아무도 아멘 안하시네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이한 일이 뭐냐. 아브라함은 여기 18절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장물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상수리스프이이러 거기서 거주며 거기서 요가를 위하여 재단을 쌓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은 간 곳마다 재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이시기장 7절, 8절에도 아브라함이 네. 단을 쌓아냅니다. 재단을 쌓아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아냅니다. 또 창서의 이시기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낳는데그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을 바치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모리아산이 지금 큰 이스라엘 큰 도움이 있는 그곳에서 제가 거기 이스라엘에 오래 있으면서 거기 다 다른 것이 금돔은 지금 뭐 수림이 사원이그몇 말로 거예요. 그 거기서 모슬렛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거기 가면 이 교회만큼만 큰 넓한 돌이 있어요. 그 돌이 그 아브라함이 삭을 제단에 쌓았던 그 돌이 돌이 지금도 거 있더라. 있는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아들을 재단에 바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재단 예배를 드렸어요. 재단을 쌓 쌓은 다음에 아들을 묶었어요. 나무에다 아들을 묶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 죽는, 죽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세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란 뜻이 유세베이라는 그 원문이 있는데 그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예배, 축복, 경건.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경건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영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그 영이 가정에서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 네. 가정 예배 드리면 모든 노동의 세력, 모든 무한 진보, 모든 근심 걱정, 모든 괴로운 일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아,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해요. 복귀할 때는 십자가가 많았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십자가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좀 미안해요. 십자가 있으면 재밌어요. 십자가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잖아요. 저는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교회 가가지고 밤에 불닫고 많이 울었어요. 십자가. 고난, 진, 어려 문제가 있으면, 있으니까 기도하지요. 그거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잠만 자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불신 가정이 자랐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서 복사가 됐는데 우리 식사랑은 목회자가 자라 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목사들 어렸습니까. 그 아버지가 하도 교회를 자주 없네, 뭐, 국민학교를 뭐, 네번 옮겨다, 갔다든가, 다섯 번 옮겨다든가, 그렇게 이사를 다니고 오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때는 추도 목사한테는 시집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형 예배를 드리요 우리 두, 둘만 사는데. 그러자고 있지 나는 가정니까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가정의를 들었죠 찬성으로 성경이거 기도 기도하자 오늘은 네가 내일 하고 내일은 그대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에 가고 그대가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1남 3녀를 주셨어요 그 애기들 결혼시켜서 다내 보낼 때까지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 때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의 지하총명과 경력과 건강과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비하신배피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공부시키는 내 책임이고 결혼한 것은 너희들 책임다 했어요 우리 애들 예을 결혼시켰는데 단돈 많은 한 장도 안 줬어요 내가 아는 돈줄 줄 돈도 없고 우리 애기들도 아빠는 없는 줄 알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좀 미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냥 잘 살아요. 그런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님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딸이 셋인데 결혼시킨데 모아놓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셋이 합동 결혼식을 하자 그랬더니 그 딸이 마실때 그러면 너희들이 날쟁해라 해가지고 98년 10월 그딸 11월 둘째 12월 18일은 셋째는 내가 주냐 우리 결혼했어한달두달석달석달 그러니까 달, 석 달, 석달 사이에 결혼을 다 시켰어요 그게다 신문이 났어요 확 전화 온 거야 전화 야 동목사 우리 딸은 나온 다서진데 아이고 결혼도 못하고 죽겠다. 넌 우찌에서, <웃음> 는 우찌에서 세상에 딸을 세 살, 석달 사이에 다보니고 아주 딸 있는 목사들이 다 전화와요. 근데 내가 말을안 했어요. 그나는 알아요? 왜? 그, 딸, 그 애들이 어릴 때 캐나리전부터 다 결혼 시킬 때까지 가정 집을했줬어한 번도 안받았요 할렐루야. 이 아, 네. 하나님이 지 내가 뭐, 뭐, 내가 뭐 합니까? 하나님. 나는 미안합니다만 교회를 이렇게 좀 교회 세웠단 말 하지 마라고 우리 입사람이 하는 것마다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말안 하려고 그거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거아니야신부름한것 뿐이야 하나님 신부름한것 뿐이에요 할수 있는 여건이니까 심부름 한것뿐이 그거 교회 세운 것도 시작만 하면은 전도 안 해도 와요 아니 우리 둘이 내가 2 0 1 4년 4년 때 은퇴하고 인천 부평동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우리 사은 공항에 내려서 둘이 가방 하나씩 끌고 가면서 여보, 우리가 개척하면이 늙은 사람한테 누가 오겠냐고 그냥 우리 둘이 예배 만들죠아 그러자고 그러니까 나도 아이 늙은 사람한테 누가 오겠어요 둘이 예배 들었죠 둘이 예배 들었어요 주의가 안돼어요 방에서 상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앉고, 여기는 그대가 앉고, 여기는 내대가 앉고, 완전 예배를 드린대요. 누가, 예배들과 누가 너, 너크를 해요. 무슨 노세요, 광이가? 여기 예배들이요? 오늘 예배드리려고 왔네? 그거저 우리가 십0층에 살았어요. 십0층에살는데그십0층까지 에레프탈 타가지고 타고 와서, 왜그 많은 집에 우리 집 문을 놓고 다녀고그 하나님이 버려진 거지. 그래서 한 번도 우리 둘이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주일만 날, 날만 되면 모든 사나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교회 하나 세우고 구임한테 물려주고 들어왔지 이게 하나님 나신 거예요. 하나님 나신. 이런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받은 증거만! 이 기본 신앙,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른 다 해주시더라고. 아, 네. 나는 뭐 잘한 것도 없고, 아무도 잘한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래서 학습 교인의 세 가지가 첫째가 뭐죠? 더잊제줬었습니다 출석,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기도. 예. 출석 세 번, 성경 세 장, 또 기도 몇 번요? 이 일곱 번. 일번한 사람들은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례교인, 지일성서, 그 다음에 실조, 전도, 봉사. 이거, 운동.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직분자들은 가정이. 이거를 하루에 밥 세끼 먹는 것이 지루하지 않잖아요. 먹어야 돼.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하루 밥 세끼 먹듯이 육신적으로 세끼 먹듯이 이 영적으로 이이 이거를 그냥. 그리고 예수분들은 바빠가지고 어디 그냥 항상 할 일이 많아요. 기도해야지, 성령이해야지뭐할 일이 많아. 예배들이야지. 이거를 그냥 반복해 봐. 감보하면은 영적인 근육이 생겨. 아, 네. 막 교인들이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기 일한다니까 일하란 말 하나도 안 해도 뭐 누가 뭐 하라 했나?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뭐안 시켜도 알아서 안 시켜도 이 근육이 키워지니까 이 근육은 안 키워놓고 이안 와서 이거 해라 저게 해라 하면은 힘들어서 힘들어서 힘들어요. 왜 근육 우리 김봉수님이 1 0 k g 돌 들고도 발갈하듯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덟 번아 여덟 개 지키고 예배 가정님들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축복이니까. 그리고 어둠의 새벽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모든 무한질고시험 빨라 노어이있으니까 가정 예배 들으세요. 언제 사라지니까 그렇게 싹 사라져요. 할렐루야. 아, 네. 저는 우리 애들 넷 키웠지만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아프면은 야 우리 뭐해 뭐해라 뭐, 뭐, 뭐 아픈아 같이 예배들이에요. 예배들 아이고 니가 아빠보다 먼저 중국 갈라 갔다. 가서 자라. 자고 일어나면 쫄랑쫄랑뛰어고한 번도 병원을안갔다니까 왜? 나는 저 생활을 받으면 다 흥금해버리고 병원에 갔다줄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병원을 뭐안 가게 다 지켜주지. 모든 여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들으면 언제 살았는지 모르게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믿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지 몰라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신기하고 재미있어 이런 일들을 만나는 그래서 대사로 인정서 5장 10절 말씀은 우리를 여주구사 예수께서 우리를 여주구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은 내 죄때문에 우리 죽었다고 믿지만은 너또 한가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죽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사실 줄 믿습니다 그 깨든지 자든지가 뭐냐 이 여덟가지 지키는거죠 육신적으로 밥세키이 그러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가지고 막돌아가요 돌아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들어가는 하나님 들어가는 종이 이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한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뻐뛰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영적인 근육의 성에서 하나님의 역사 함께 이루어가며 찬양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